네,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 우리 시청자 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이 크리스마스 상자에 대해서 네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크리스마스 상자 크리스마스 시즌에 골드 또는 다이아로 얻을 수 있었던 상자고요 댓글에 그런게 정말 많았어요 나른님 올타더워디에서 업데이트 돼가지고 그 상자 열수 있어요 상자 리뷰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뽑은 거는 골드로만, 골드로만 얻을 수 있었던 상자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사성짜리 캐릭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성짜리이 캐릭터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캐릭터 이름을 잘 모르겠어. 이 캐릭터 이름 뭐예요? 이름 뭐야? 나 그것 때문에 몰라서 방송에서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이 캐릭터 이름 뭐야? <웃음> 여러분들 얘, 얘 이름 아시는 분? 이 누구야? 그레이풀 버스터? 맞나? 그레이풀 버스터 어? 맞는 듯? 어? 어? 맞는 것 같죠? 그레이풀 버스터? 어? 어? 문신이랑 목, 목에 거는 게 똑같네 그러네 그레이풀 버스터네 오 오 맞네요 그래이 버스터 맞습니다 자그래이 버스터라는 캐릭터고요 페어리테일를 등장하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요게 아니죠 이 캐릭터가 과연 <웃음> 쓸모가 있냐 없냐 어, 그런 이야기인데 일단은 한번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얻었던 선물 상자 요거에서 에서만 얻을 수 있는 네 캐릭터고요 진화를 하면은 요런식으로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짜잔 근데 제가 크리스마스 때 갖고 있던 골드를 전부 사용했잖아요 전부 써가지고 네아 뭐야 왜이래 <웃음> 전부 사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모아놨어요 무려 30명 네 그래서 이그래플 버스터를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자 모두 일단은 강화재료로 투입 자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그리고 위에 있는 캐릭터들도 강아지들도 써서 4 4렙까지 올려주도록 하죠 짜자잔. 자 일단 데미지 같은 경우는 50.5 예, 네, 데미지 50.05의 데미지고요 범위 같은 경우는 15 그리고 초당 공격은 5정도 됩니다 네 사실상 사성이기 때문에 5성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캐릭터죠 아 근데 사실 사람이가 너무 사기야 얘가 사기인거지 어 다른 우성들이 안좋은건 아니에요 네자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일단 나루토를 좀 빼고 어 나루토를 빼고 이 캐릭터를 넣어서 써보도록 하죠 공, 아 돈은 375원으로 저렴하네 음 스토리 모드에서 간단하게 좀 봅시다 참고로 이 캐릭터는 여러분들 한정판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성매 상자에서만 얻을 수 있는 캐릭터기 때문이죠. 네. 자, 한번 보자. 과연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보자. 데미지 50 얘네들은 다 안방이네. 그래도 초반엔. 음. 오. 뭐지? 아, 스킬이 쓰기 전에 얘가 죽네. 오, 어, 야, 근데 멋있다. 오 나가는게 더 멋있는데? 오그치 않아요? 오 근데 임팩트 하나네 진짜 멋있어 막잉한 다음에 망치가 내려찍네 와우. 오 임팩트는 멋있다 막대미지나 공격수도는 그렇게 막 좋은건 아니거든요 에 근데 임팩트가 멋있어 설마 이거 근데 단일기니? 잠깐만 이거 설마 아, 단일 공격기네. 아, 단점이 있네 단일 공격기요. 자, 이두 번째로, 그럼 한번첫 번째 진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뭐야! 모션이 바뀌었네. 원래는 막, 망, 만... 오! 범위 공격기네? 오, 뭐지? 이게 1단계가 범위 공격기, 잠깐만,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 일단 데일리가 78.65로. 네 조금 더 강해지긴 했지만 뭐두배 이상 강해지는 캐릭터는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은 범위가 더 넓어졌고 3정도 음, 넓어졌고 어 일단 상, 그 내려 찍는 그런 능력은 있어요 근데 범위공격기인데 어 그러네 범위공격기인데 공속이 낮아가지고 한 명씩 때리는 걸로 보였네 어 처음에 범위공격기가 아니고 단일공격인줄 알았네요 자 일단 두번째 지나도 했습니다 115오 뭐야 이 뭐야 이거 어, 능력치오 어, 뭐야 스킬이 바뀌었어 갑자기 얼음을 쓰네 이번엔 자공그 범위도 21로 강해졌습니다 좀더좀더 좀더 넓어졌고 자 원래는 망치가 나갔었는데 망치 대신에 얼음을 슈르르르르르 음, 이렇게 나가게 하네요 음 오아 근데 문제가 너무 느리다 공격속도가 이거 지금은 안할게요 예 혹시 몰라 나 무서워 지금 자,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다가 사네미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 사네미 얘, 사네미 이게 공격 못하지 않나? 불파워 잠깐만 어어 어, 잠깐만 어 공격하네 안하네 <웃음> 안하네 어 공격 안하네 오 어. 역시 풀파워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예, 한번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강화 한번 해야지만 때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때 몰랐습니다 <웃음>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산해미를 얘가 범위가 좀 넓어가지고 이쪽으로 좀 옮겨 봅시다음 이쪽으로 좀 옮겨 놓고 상반기 지나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호 아, 근데 좀 답답하긴 하다, 캐릭터가 음, 약간 좀 담다, 답답하다 <웃음> 자, 일단은 좋습니다 3단계 진학까지 한번 봅시다 아, 돈 1500원? 1500원? 벌죠? 음, 금방 벌지, 뭐, 이 정도는 일단, 좋은 거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막 진짜 정말 좋다 이런 캐릭터는 아니고요 약간 한정판 캐릭터로 네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공격도가 너무 답답해서 약간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3단계 지나까지 한번 봅시다 자 마지막 진나니다어 뭐야 어 공속이 이가 됐어 어 아니 그 답답함이 바로 이렇게 없애진다고오 공속이 이까지 한 번에 확 내려가네 오. 자 처음에는 공격 속도가 느리고 데미지도 좀 약했는데 두 번째에서 데미지가 좀 강해지고 범위가 좀 넓어집니다. 자세 번째까지는 좀 답답합니다. 네 번째부터 바로 공격수도가 확실 지네. 야 어, 공격수도가 갑자기 빨라지네. 이야. 참고로 여러분들, 얘는 5성이 아닙니다. 얘 4성이에요. 네. 4성 캐릭터인데, 이 정도면은 5성? 깝팔것 같은데? 어, 확실히 5성 정도까지는 되는 것 같은데? 음. 4성 중에서도, 네, 굉장히 괜찮은 캐릭터들이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공격속도가 확 빨라지네. 어, 데미지는 약해요. 데미지는 약한데, 공격속도 빠른 게좀 마음에 든다. 자, 그럼 우리 이쯤에서 여러분들. 자, 정말 진정한 오성을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데미지 633에 공격속도 3.4. <웃음> 범위 41. 그래, 이게 오성이지 아, 좋다. 아, 편하다. 이게 5성이지! 사실상, 여러분들, 사내미가 뽑으면 진짜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얘 혼자 있으면 알아서 당합니다. 자, 풀강 찍으면은, 데미지 946에, 공격수도 3.2, 범위가 41. 오케이. 자, 이 상태로 냅둬놓고, 어, 이번에 새로 뽑은 캐릭터 얘도 한번 꺼내봅시다. 얘도 오성이거든요음이 캐릭터도 오성인데자 얘도 한번 풀강까지 찍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사엠미가 돈을 벌어다 줄 겁니다. 아 편하다. 아 너무 편하다. 아아 아, 너무 편해. 그러니까 약간 그거예요. 이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요 캐릭터 같은 경우는요, 초반에 답답하고, 후반되면은, 공격 속도가 빨라지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얼린다고 합니다. 네, 얼린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이게 여러 명이서 하는 거면 몰라도, 지금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단일로, 그냥 한 방으로 녹여버려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서 사실, 사성 치고는 좋은데, 오성 중에, 어 너무 좋은 애들이 요새 많아져가지고 어, 약간 안 좋은 좀 기존에 나왔던 5성 캐릭터들이랑은 디지털 정도는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뽑아놓으면 좋기는 합니다 한정판이니까 음. 자그 다음 랭고코다 한번 봅시다 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5성 캐릭터고요 자 풀강 찍으면 은 얘보다 데미지는 세질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가 공격 도가 너무 느리다 공격 속도가 6.5? 6초에 한 번? 6.5초에 한 번? 음. 풀강지금면 데뷔진 1000 넘어가네 요 어. 사네비보다 확실히 데뷔진이 세네 더레벨은 낮은데 데뷔진이 더 세거든요? 근데 문제가 범위가 너무 작다 범위가 너무 낮다 그쵸? 범위도 낮고 공격 속도도 느리고 데미지만 세네 진짜 그게 다네. 음 그래도 한번 봐야겠죠? 어, 이 캐릭터의 어떤 능력치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오케이 오야 다리기야 야 잠깐만. 단일기입니다 예. <웃음> 다이, 다, 어. 다, 단일 단일? 어... 단일공격기 예... 문제가 있네 단일공격기네 <웃음> 아 뭐야 대은이센 어... 안좋아요 예. 이제 이게 보스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여러분들, 둘이 동시에 아, 둘이 공격을 하잖아요? 어... 사레비 같은 경우가 두번 공격할 때, 얘가 한번 공격을 해요 근데 데미지는 얘가 두번 공격하기 더세 얘는 1800이고, 얘는 1000이야 어 잠깐만, 이거 너무 느리게 오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하나 더 설치하자 아, 다 잡아 자 그래요 보스용이라고 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뭐지 얘네들이 다 잡은 것 같은데. <웃음> 어. 자 이제 보스 등장하겠죠. 예. 한번 보스도 봐보도록 합시다. 보스용 캐릭터라고 하니까. 음. 자 보스용 캐릭터니까 한번 보스에도 한번 봅시다. 보스 언제 나와? 빰빰 빰빰 빰이 b 슬슬 보스 스장하하는데얘 얘도 냥모 모두 화화해 p 게요 s e d to b 이제 슬 the garden, right? You're looking at the water. y o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너무 늦게 나온다. 오케이, 보스 등장! 자, 보스 나왔습니다. 데미그 체력은 5천. 자, 한 번, 두 번. 아, 세번 공격할 때 범위 때문에. 범위 때문에 세번 공격할 때. 어, 얘가 한번 공격하네요. 오늘의 결론. S+ 등급에 있는 캐릭터들은 이유가 있다. 1티어 등급은 이유가 있다. 같은 오성이라도 어, 무조건 그 오성이 아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으흠. 이상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조금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캐릭터들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